샌디, 이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위키를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보려 합니다. 이 위키 작성을 더 잘하고 매끄럽게, 그리고 공식 문서이므로 혼동이 있지 않게 하려면 기본적인 작성 매너를 배워야 하죠. 위키는 게임의 등장과 함께 했기 때문에 적어도 1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번역할 문서 또한 이전 문서가 가지고 있는 양식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문서 번역에 있어서 가장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은 이전 문서의 양식과 같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식뿐 아니라 단어의 선택에 있어서도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지켜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 팀포2의 병관인 솔저라는 단어를 한쪽 문서에서는 솔저라고 하고 다른 문서에서는 군인이라고 번역을 하면 그것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고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국 익히는 이러한 단어들을 통합할 수 있도록 통합사전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할시이 사전을 참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위키번역을 하는 법을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아! 그전에 위키를 편집하려면 위키 가입을 먼저 해야합니다. 아주 당연한거죠? 사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가입이 가능한데 이메일은 비밀번호를 까먹었을때 계정을 찾기 위해 필요하니 이건 꼭 넣어줍시다. 제가 이거 안 넣었으면 계정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진짜로. 번역을 하기 전 가장 중요한게 있습니다. I put the heavy lyrics into Google Translator. translated back to English. Have fun. I have a c h i l with heavy weapons. <웃음> right. He touched my hand. You can still scam. 번역기를 쓰지 않는다입니다. 아 그래요. 솔직해집시다. 번역기 얼마나 편해요. 내가 모르는 언어나 문장도 쉽게 쉽게 풀어주는데. 하지만 번역기도 기계일 뿐 사람만큼 정확하지 않답니다. 그리고 열남자는 사람이라 당연히 번역기를 썼는지 안 썼는지는 금방 파악이 가능하답니다. 번역기를 돌려서 게시한 문서가 발격되면 문서 삭제는 물론이고 계정 차단까지 되니 하지 않는 게 맞겠죠. 한국 문서는 영어 원문기에 ko가 붙습니다. 생성되지 않은 문서는 새로 문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어 문서에 들어가 오른쪽 두 번째 탭에 있는 편집 버튼을 누르면 해당 문서의 마크업 언어를 포함한 원본 텍스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복사해서 한글 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팀포 위키에서 새로 생기는 문서의 대부분은 패치 문서입니다. 간결하고 짧으며 팀포트의 변경점을 기술하죠. 그렇기에 이전 패치노트와 비교하면서 번역하는게 중요합니다. 이전에 기술되어 있는 노트를 보며 번역해주세요. 그러다가 이전에 번역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단어나 업데이트가 나왔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직접 번역을 하고 사전에 통합할 단어를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위키는 토론의 장이기에 여러분이 제시한 단어가 더 나은 번역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열린 마음으로 단어 통합을 참여해주세요 또한 위에서 말했듯 토론의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봤을 때 바르지 못한 번역이라 생각될 지혜는 바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이니까요. 좋아요. 그럼 이제 진짜 긴 문서를 번역하러 가봅시다. 아, 그 전에 <웃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긴 문서를 한 번에 다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뭐 가능하기야 한데 그 과정에서 오류도 많이 발생하고 실제로 번역이라는 게 하다보면 지칩니다. 그렇게 알아둬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페이지죠. 개인페이지는 말 그대로입니다. 다른 말로는 샌드박스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문서화할 수 있습니다. 계속 넘치는 사람들은 위키의 코딩 시스템을 활용해 자신의 문서 페이지는 어떠한 대문처럼 꾸며놓기도 하고요. 아니면 저처럼 소박하게 그냥 만들어두기도 가능하고요. 아무튼 꾸미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여러 개를 만들어두고 번역할 페이지를 긁어와서 여기서 초안을 두고 작업을 하다가 어느 정도 다듬어졌다 하면 게시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게시하기에 앞서서 번역할 문서를 가져와서 자신의 샌드박스에 복사한 후 번역을 마친 다음에 실제 문서에 반영해주세요. 제가 개인 페이지를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위키의 작업은 한번 수정을 가할 때마다 서버에 기록됩니다. 다른 말로는 여러분의 수정 하나하나가 다 실적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위키모를 바라는 사람 중에 제대로 된 노력 없이 문서를 지우고 채워넣기를 반복하며 실적 채우기만 급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 사람들은 제재 대상이며 계정차단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키모를 바라고 하는 편집은 아니겠지만 오연나무 아래서 갓 고첨에다가 오해를 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기왕이면 편집하다가 위키모를 받을 수도 있는데 오해를 사지 않는 게 좋겠죠. 영어 원문을 복사에 가져와서 샌드박스에 저장을 할 때에도 문서에 링크되는 태그들은 실제 문서와도 연결되기에 노이키로 끊어줘야 합니다. 열람자가 태그를 타고 와서 여러분의 번역이 맞춰지지 않은 샌드박스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나중에 반영할 때는 당연히 노이키를 빼줘야 하겠죠. 개인 문서에서도 공식 문서에도 반영하기 전 미리 보기를 자주 애용하여 실제 표시되는 문서가 어떨지 봅시다. 저장을 누르기 전 미리 보기로 문서가 어떻게 표시될지 확인하는 걸 생활합시다. 불필요한 수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다 고쳐진 줄 알았는데 반영하고 나니 발견되는 사소한 오류들이 있을 수 있죠. 사람이니까요. 그런 건 사소한 편집입니다를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발견한 작은 오류들을 고칠 때에도 사소한 편집입니다를 체크해주시면 좋습니다. 영상의 초반에서 말했듯 단어 통합이 중요하다고 말했죠. 그렇기에 이 단어 통합사전을 켜주어서 이전에 다른 번역가들이 어떤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놨는지 보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통합사전은 여러 갈래에 따라 분류해 두었으니 단어 찾기가 수월할 겁니다. 둘째로 영사전과 국어사전을 켜두어서 모르는 단어나 문장구조가 나왔을 때 검색하며 번역해 줍시다. 그리고 위키는 시택하고 있는 문체가 있습니다. 하십시오체를 쓰고 있으며 이 문체를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옛날 위키 작성자들이 어떤 식으로 써나는지 보는 것이죠. 비슷한 양식의 이전 문서를 보면서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참고해 줍시다. 영어 문서도 마찬가지로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 창들을 동시에 켜두면서 편집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영어 원문, 편집 페이지, 영국어 다섯 사전, 이전 문서 등등요. 축하합니다. 당신이 이제 위키 편집을 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작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이 익숙해진다면 편집과 수정작업 끝에 존재하는 뿌듯함과 성취감이 여러분들을 반겨줄겁니다. 또한 영어와 한국어 모두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서 번역을 하다보면 다른 이저와 함께 토론을 할 날이 올겁니다. 보통 단어 정정이나 요청, 의견 수렴을 위해서죠. 방명록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물결표 4번을 마지막에 써넣어 며칠 몇시 누가 적었는지를 남겨줍시다. 버튼을 누르거나 직접 적어넣어 표식을 남길 수 있습니다. 팀4가 2018년 이후로 모종의 이유로 새 아이템이 번역이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간혹 몇몇 분들이 아이템 이름에 변화를 주고자 그럴싸한 한글 이름을 붙이시는데 원칙상 인게임과 위키의 정보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바꾸시면 안됩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 이외에도 많은 정보들이 한국 번역팀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으니 번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들리셔서 얻어가세요. 새로 관심 갖고 와주시는 새 번역가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팀4위키 한국어 번역팀 디스코드에서 12월 23일과 12월 31일 중에 하루 번역 강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관심이 있고 제대로 된 번역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 기회에 디스코드에 들려 강의를 들어보세요. 자세한 일정은 디스코드 내에서 공지될 겁니다. 스탠디, 벨스였습니다.